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또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게시할 것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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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맹세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거절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고 세번째는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첫번째로 언급하고 계시는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웃음> 본문에서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들었으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맹세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면 본문 말씀처럼 맹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맹세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에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묘화로 맹세할 것이요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웃에게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맡겨놓았다가 죽거나 혹은 잃어버리거나 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본 증인이 없고 증명할 길이 없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짐승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자신의 결백을, 결백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9절에도 맹세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부정을 저지른 여인, 즉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한 정황이 있는 아내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남편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서 맹세함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우정을 증명할 때, 성실한 약속을 다짐할 때, 충성을 다짐할 때등 구약에서는 맹세함으로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구약에서 보면 맹세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고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며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나 사이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꼭 지킬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내가 어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맹세한 것을 잘 지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여와의 호 이름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와의 호 이름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쉽게 맹세하고 그 맹세에 대한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죠. 맹세의 의미와 그 안에 내포된 진중함이 퇴색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헌 맹세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키라." 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아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아라. 지키지 못할 서약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그냥 아니오면 아니오로 대답하고 예면 예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하지 말고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속이려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맹세를 합니까? 물론 다짐할 때도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결백이나 진정성을 보여줄 때 맹세를 하고 또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기대하며 꼭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믿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맹세인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맹세하고 꼭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다짐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왜 약속을 못 지켰는지 이해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은 저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무리 아빠가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말하며 맹세해도 아이들은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쟁이 아빠가 되고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을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면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면,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굳이 맹세를 하고 약속을 꼭 지키겠노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널 믿어줄 것이며 널 신뢰하고 정직한 사람임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고 목사를 먹사로 부르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모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목사,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고 정직하며 충성스럽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힌 사연들을 종종 듣습니다. 교회 장로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고 교회 집사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깎아내리며 거짓말로 음영을 씌우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힘없고 약한 이웃을 굴복시키는 일이 비리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국회의원이 된 교회권사는 비리와 부정부패로 자신의 권세를 키워나가고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내가 교회권사요 내가 교회집사요라며 나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운영중에 주장합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직원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임금과 실제 임금이 다르고 계약직 근무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재계약은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잘라냅니다 사실 정직원을 뽑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며 직원을 두번 죽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도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날의 법칙인 사랑과 은혜, 용서와 용납, 정직이 삶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직, 정직하지 못하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하며, 속이며, 나의 배만 불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할 때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흘러가고 용납이 흘러가고 배풍과 나눔이 흘러가야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다면 신뢰와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힘없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막힌 수도관은 더 이상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막힌 환기구는 더 이상 방 안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어떤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조명해 주시도록 밝히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가리워지고 꽁꽁 숨겨진, 나의, 꽁꽁 숨겨진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드러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안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정직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더욱 정직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신뢰받는 진실성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정식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말을 미워하게 하시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을 할때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